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저희가 이번에 멤버십 영상을 만들어야돼서 홍보하는거죠 홍보, 거죠, 홍보. 네. 네. 알림. 네. 알림! 멤버십에 가입하게 되면 은 혜택이 뭐죠? 펀베이 라이브 중식기의풀 버전 풀 버전을 볼수 있어요. 아, s u n d 중식이 풀 버전을 <웃음> 볼수 있는 네. 권한이 생깁니다. 특별한 한 가지 더. 특별한? 특별한. <웃음> 범개 이미그리 아. 그 우리 배지, 이모티콘 같은 거를 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중식 얼굴, 저 얼굴, 범개 얼굴, 그다음에 무자 얼굴, 그다음에 우지비 얼굴 이게 네. 다다리 네. 업그레이드가 된다. 네. 네.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음. 생깁니다. 그 마지막 24개월을 지났을 때, 춤배 얼굴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음. 이 그림을 이제 그릴 때, 어떤, 어떤 그걸 중점을 두고 그리셨죠, 우리? 그냥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이미지. 음. 네. 우리의 이미지. 멤버들의 네. 이미지. 자, 평소에 많이 그리잖아요. 음, 그렇죠. 저희 멤버들. 네. 최대한 귀엽게 그리려고 했는데. 사장 음. 음. 나는 내, 내 얼굴을 못 그리겠다.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고, 추후에 더 좋은. 그렇죠. 네. 멤버십 기능 중에? <웃음> 지금 1단계죠. 네, 1단계. 990원. 네. 나중에 좀더 우리가, 어, 이거는 괜찮은 게 나아. 여러분들께 많이, 어, 좀 이건, 와, 이거 괜찮다. 음. 함께 하고 싶다. 그러면 은좀더또 나갈 수도 있는 거. 네. 제일 중요한 기능은 <웃음> 풀 버전과 배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라. 음. 멤버십 가입 많이 해주시고요. 감사했습니다. 중식 이밴드입니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